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2회 화요일 방송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아, 오전에도 올려드렸죠? 월요일날 어제 방송을 못해서 아, 월요일분을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고요. 이제 또 화요일날 밤 방송입니다. 1012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토요일날 복귀방송을 했고요 어, 화요일날 오전에 대분류 특이 패턴 어, 그리고 화요일밤 현재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4 좌측 사선과 21 좌측 사선. 이두 그룹을 합치면요. 현재 3연멸 중인데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 5번 있었습니다.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이게 출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는데요. 아, 여기에 좋은 수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여긴 변형된 구분할인데요. 아, 지난주에 아, 여기가 아, 올렸는데 전멸했죠. 이래서부터 아, 현재까지 파연멸이딱한번 있었는데 그파연멸은 1회에서부터 8회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6연멸 이내에서 다 출을 했는데 어, 지난주에 어, 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7연멸로 왔습니다. 어, 아직 타이 기록은 아니지만 이 8연멸이 딱한번 있는 건 로또 1회에서부터 8회까지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줄곧 6연멸 이내에서 출했었어요. 그래서 1회에서부터 8회까지를 빼놓고 보면 어, 신기록이죠. 유견멸 이내에서 출했었으니까요. 이번 주에 어, 출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세요.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38 아, 7, 8커스예요. 7, 8커스 중에서 어, 8을 제거하고, 38을 제거하고 보면 4연멸입니다.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 3번 있었는데, 어, 여기 현재 타이 기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번 주에 출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여기 38까지 이렇게 넣고 한번 살펴보세요. 38은 또 2월, 2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음, 38을 제거하고 봤을 때, 아, 4연멸 타이 기록이죠. 4, 38을 놓고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 8거이죠 7, 8스 이번 째 아, 필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별난 카페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아, 특정 그룹입니다. 현재 5연멸 중인데요. 이래서부터 어, 현재까지 오연멸이 딱두번 있었어요. 타이 기록이죠. 그래서 여기도 어, 이번 주에 필출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좋은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어, 매주 올려드리는 풀 주변 수입니다. 아, 불치변수 이번 주에도 불치변수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간단하죠. 어, 여기 세 수에도 세 여섯 아홉 열딱열 수네 열 수. 불치변수가 좀 가지런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 고정수 찾기가 좀 용이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수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불치변수는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아서 어, 현재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어, 불붙은 그룹이죠. 어, 이게 지금 계속 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수로 올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이게 불붙은 그룹이라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1, 8, 9, 15이네수가 현재 어, 13 연속 출입니다 어,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8연속 출이 딱한번 있었는데, 지금 신기록을 계속 써가고 있어요. 189, 15. 어, 이번 주에는 제외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자, 여기 또 1구간도 그렇죠? 어, 1구간이, 어, 현재, 어, 19연속 출입니다.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18연속이 딱한번 있었어요. 지난주에 타이 기록이라서 올려드렸는데, 19가 아, 또 출해서 이제 신기록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가 아, 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전멸을 전멸을 할지 아, 한번 이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로 로또용지 분석을 마치고요. 어, 필출 3수크롭 자료도 필요하시는 분은 아, 화면 아래쪽에. 아, 필출 삼스크럽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